학교 생활이 하고 싶어졌어요 또 무슨 영향을 받았길래 그러세요? 그럼 우주 생활이 하고 싶어요 막 터미네이터 아무도 있고 타르타노스 패턴도 있고 카타브라크티 패턴도 있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도랑 무기창고에서 아이기스 패턴 터미네이터 아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뭐해머 다크 크루세이드 오라인 그거 많이 따는데요?